출고한지 1000km를 간 넘은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N9에만 적용되는 유광 필러와 몰딩으로 교체하기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DM8 센슈어스와 같이 아반떼에서도 등급에 따른 차이점을 두었네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가디수가 워낙 많아 세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모두 N9에 적용되는 하이글로시 재질의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내부 트림과 사이드미러를 탈거합니다 B필러를 비롯해 윈도우 몰딩을 모두 제거합니다 상단 몰딩의 경우 플라스틱이 아닌 철로 되어 있어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탈거된 부위에 남아있는 스티커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스티커 제거인 것 같네요 장착면을 깨끗하게 클리닝한 후 신품을 장착합니다 맞은 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하고요 스티커를 모두 제거합니다 신품을 장착하고요 가장 끝단에 위치한 C필러를 교체합니다 이 부분에는 테이프가 아닌 핀으로만 고정되어 있어 교체가 수월한 편입니다 2열 C필러 교체 후고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주고요 탈거했던 도어 트림을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제거된 기존 무광 필러와 몰딩들의 모습입니다 작업은 어렵지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볼까요? 반짝이는 하이그 몰딩 하나 교체했을 뿐